내두 응, 언니가 말로 끊포주 과자? 그래, 호두가자, 호두가자. 그래. 마음이 좀 편했는데 여기는 뭔가. 무섭다. 처음이잖아, 처음. 네가 처음 왔잖아. 아... 그치, 그렇지 어. 야, 서울은 15번기, 요 15번까지 있다. <웃음> 문관문에 여기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바로 거실이 있는데 거실에는 테이블밖에 없어요. 저 언니가 집에 뭘 많이 두는 걸로 만져가지고 기차 기차가 9살 공고가 7살 왜 여기서 나와? 오. 네 사실 지금 저는 뭐야? 서울에 온지 지금 3일, 4가 5일, 4일 15일, 16일, 17일, 18일, 이9죠 10일, 11일, 12일, 13일, 14일, 15일, 16일, 17일, 18일, 1저일 10일, 1 1 왜 저래? 네. 아무튼 저는 지금 서울에 온지 4일 몇 번째 얘기해든냐 <웃음> 제가 서울에서 느꼈던 점 중에 제일 큰게 아니 무슨 진짜로 뻥안 치고 너무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진짜 많아서 그걸 좀 놀랐어요. 아튼 앞으로 올릴 영상은 서울이 베이스가 되는 영상인데, 뭐제 일상도 올리고, 제 업무적인 일본어를 이용한 업무적인 일도 올릴 것 같고, 뭐 그럴 것 같습니다. 크게 달라질 건 없고, 그냥 도쿄에서 일본으로 왔다 이 정도? 나는 도쿄에서 서울로 왔다 이 정도? <웃음> 네, 그럼 제가 또 추가로 할일 같은 거는 다음 영상에서 또말씀 드릴게요. 잘 이렇게 보 고구마 먹고